셀렉트 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필드를 다 표시합니다 FROM 다음에 테이블명이 오는데 열차 사용이 테이블명이죠 그 다음 ORDER BY로 정렬의 순서를 정해주는데 판매번호를 정렬의 순서로 정했습니다 d s c 가 없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열차 사용해서 반드시 판매 번호가 있어야 되고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열차 사용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별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제 판매 번호로 오름차순을 할 거기 때문에 판매 번호를 더블클릭해 주신 다음 정렬해서 오름차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표시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별에서 모든 값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오름차순의 판매 번호는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보기에 SQL 보기를 누르시면 select, 열차사용점별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열차사용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from, 열차사용, 열차사용테이블에서 모든 필드를 보겠다는 뜻이고, orderby, 열차사용점 판매번호는 열차사용테이블의 판매번호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서 모든 필드의 내용을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실행을 해주시면, 판매 번호 순으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